500톤급의 일본 어업 지도선이 25톤짜리 한국의 소형 어선을 뒤로부터 들이받습니다. 다음 순간 어선은 네명의 선원을 태운 채 전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바다는 넓고 잡을 고기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 어민들 마음이 여간 심란한 게 아닙니다. 명태와 꽁치마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 대안해업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 작은 어선 한 척이 일본 지도선에 받쳐 침몰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까닭이었는지 조능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조능희 PD.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예, 일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어업 지도선인 학고 마루호에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탭입니다. 아, 비록 일본이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보내온 것이지만 화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있겠어, 왔잖아. 지난 9월 26일 새벽. 얘기 들어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가만히 는데 조업 중이던 삼진호는 일본의 어업지도선 학구오 마루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삼진호는 배를 세우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학구오 마루는 페인트탄을 던져 표식을 해가며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물대포를 쏘아가며 정선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배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페인트탄과 물대포 세례를 받은 삼진호는 작업 중이던 그물을 끊어버리고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얘기 들어와요, 기얘기도로기를고서 만약을 대비하라는 경고에 이은 2차 충돌. 500톤급의 철선에 부딪힌 25톤의 목선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삼진호에는 조타실의 한 사람을 포함 모두 네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기를 40여 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들이 삼진호에 연락을 받고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어선들은 삼진호를 에어싸며 학고오마루의 추적을 방해합니다. 학고오마루는 어선들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지만 어선들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이제 정선을 예고하면서 학고 마루는 삼진호를 향해 다시 세찬 물대포를 쏘아냅니다. 어선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학고 마루는 다음 순간 갑자기 속력을 높입니다. 선들 사이를 헤치고 긴박한 충돌 경고음을 울리며 삼진호에 접근합니다. 네. 네. 학고마루와 부딪힌 삼진호는 순식간에 맥없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삼진호에서 흩어진 부위물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파도에 휩싸인 삼진호 선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학고마루에서 구조되는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어선들은 삼진호 선원들을 배위로 끌어올립니다. 상태가 안 좋은지 다급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격양된 마음에 학구어 마루를 향해 반찬병과 부엌 살림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한국 선원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듯 조용한 바다. 이것이 삼진호의 최후였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까? 네, 다행히 인근에 있는 한국 어선들에 의해 4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이혼은 삼진호가 일본 측의 수역을 넘어갔다는 이유로 일본의 지도선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은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사고 두 달이 넘은 오늘까지도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고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삼진호 침몰 사고 이후 어민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삼진호 침몰 사고가 우리 어민들에 대한 살인적 기만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자 연! 단일 감정으로까지 치달은 삼진호 침몰 사고의 여파. 양국은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가대 일본의 이지에 또오다という重大なあの違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이지 경계선의 0 4마일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우리 삼진호선은 우리 한국 체 이지 경계선 0.2마일 이내라는 데 입장 차이있습니다 한일 간의 바다는 이지, 즉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은 삼진호가 이 경계선의 0.2마일 안쪽에서, 일본은 0.4마일 침범해서 조업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로 핫고마루의 레이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진호가 이지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측은 이 기록만으로는 침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를 전자회도로 인해 있기 때문에 해도 오차, 그다음에 설계 오차. 그리고 그또 판도 오차, 그 기타 분량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계기상의 오차가 포함되는 그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고는 정보로서 완벽하다고는 볼수없 울타리도 없는 드넓은 바다에서 0.1마일 단위의 거리 측정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차 극복을 위해 양 선박의 기록을 대조하게 되는데 삼진호에도 자신의 항적을 기록하는 GPS 프로터 장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에, GPS는 그 침몰했기 때문에 전자기록 장치가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일감 대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영주님 말로 그 GPS 상에 확인을 했고 그것은 일정 정도의 의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그얘기안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항적 장치 어, GPS가 여기에 내가 있더라면 정말로도 내 보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 되는가? 진짜 자료가 없어서 이지 침범 여부에 대한 진실은 삼진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선 상에서는 쫓아올 때는 다른 데와 달라 있어. 바로 전속이 전속이야. 아 이거는 바로 막 무슨 어? 데일리 윌오는 거지. 갑자기 들었다 치는데 이거는 바로 죽었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생각이 안 되는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선원들의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간의어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취재진는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충돌 현장을 목격했다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아 저 뒤에 있다가 그 배는 자 배가 크지요. 배가 크니까 실이 혹 전송을 인자 이오더만한자 우리가 빗기 좋니까자 아까 말아 동진나 공급해는 자안받치려고이 돌아가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그걸 바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옆에 있는 배들하고 같이. 있는. 일단은 이 배를 갖다가 어한 군데는들 부시가 나야 이 배가 쓸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지어 박았던 것 같이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일부러 막 뒤집어 제라고는 안을 것지만 어떻게 막 조금이라도 막 깨져갖고 이 어떻게 운전을 못 하게끔 어떻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나는 그려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추돌했나? 일부러 나는 그런 생각. <목소리> 선원들은 파쿠마루의 고의 추돌을 의심케 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이즈에서 허가 외 조업을 했다는 혐의로 추적을 당하던 한국어선 해양호.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함을 포함한 4척의 배로 무려 5시간 동안 추적을 했지만 몸집이 작은 해양호가 작은 회전 반경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라 특성이 바다에서. 한쪽 어선이 계속 그 도전을 하면 은 절대 그 계류가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음, 무모하게 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작은 배. 그것도 운항 중에 접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배를 타는 사람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작은 배가 서지 않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순시선은 배양호의 뒤쪽으로 돌진, 수차례 추돌하며 강제 정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속력이 줄어든 목표 선박을 납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 곳곳이 심하게 부서진 해양호의 모습은 충돌 순간의 강도를 짐작케 했습니다. 삼진호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강제 정선을 시도하다 일으킨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あの、これはですね、あの、鳥島線がですね、あの、故意に予船にぶつけたということはありえません。予選小手袋船がですね、あの、ジグザグ構行をしたり、それが両船が来てですね、うちのあの、鳥島船の振動妨害したり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中で <목소리도> 일본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충돌 순간 삼진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진호가 진로를 방해하며 좌측으로 키를 잡는 바람에 충돌 전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 순간의 비디오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충돌 당시 비디오 화면에 의하면 학쿠오 마루가 접근해 가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삼진호는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충돌 순간에도 삼진호의 뱃머리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시한 이 사진에는 삼진호의 뱃머리가 왼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충돌 직전 조타실의 선원을 제외한 세 사람 모두는 배의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선원들의 위치가 왼편 앞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결국 삼진호가 왼쪽으로 돌다가 충돌했다는 주장을 위해 추적 중에 찍은 다른 사진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굉장히 우리어민들로 갔다가 완전히 얕보고 너무 가보고 우리가 못한대요. 보고 너무 가방적으로이가는리고 넘어가 버리고 삼진호 전복 직후 4명의 선원 모두는 배와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유수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 하차집을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조그만 우리 유리창, 그 조타실 부리지 키지는 유리창 문밖에 안 열려있더라고. 그사이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속으 해서 물속에서 헤어서 올라온 것이 사람, 동기 같다. 아무래도 그 순간 그 구멍만 뭐 없었다면 나는 그 배와 같이 수장에 떼 있을 겁니다. 당시에 삼진호 선원들을 구조한 인근 어선의 선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안 나오는 거라 하나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사람이 그래 이제 셋시는 바로 떠올라 왔으니까 숨이라도 쉴거 아니요 뭐가지가 머리 물 위에 있으니까 숨이라도 쉬니까 는 하나는 줍아 올려놨으니까 둘은 뭐 어떻게 하도 살 건데 하나가 안 나오는 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사고 당시 막막함이 되살아나 잠시 할 말을 잇습니다.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냉수를 들이키고 말을 이어갑니다. 올려갖고 옆에다가 해놔 놓고 누르고 불고 막 주물르고 이래 하고 해놔 놓고 쳐다보니까 크, 열이 맞치는 거라 쫓아갔지 쫓아가가지고 이 개같은 새끼들아 한 너가 아무리 그렇다고 사람을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러면서 막 커피병 같은 거막 있는 대로 막좀 던져갖고 가서 어디 깨져갖고 어디 뭐 사람 이 맞아도 다칠 수 있는 거라면 막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배에 그래갖고 뒤에가 막 아무것도 없어 막 여기 있던 시카라 하면 뭐병 하면 전부 다 집어 던졌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에 닿는 배안에 세간들을 정신 없이 집어 던졌다는 오씨. 그런데 오 씨의 이같은 행동은 일본 측에게 오히려 적절한 변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 씨가 시카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일본 지도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칼을 던진 시간은 7시 23분. 오 씨가 마지막 선원까지 구조한 후 칼을 던진 25분과 2분여의 차이가 납니다. <logistics> 결국 한국 선원들의 방해 때문에 구명고트를 내리지 못했다는 답변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변명이라는 인상이 짙은 부분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단 2분 그것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입니다. 네, 바로 꽃으로 시작다게요 시작할게요. 네, 세수부지 꽃에 템프크시다 토끼니 모토로스베크 네, 아노 이용을 시탄한 데서 あの稜船がですねあのもう助け取ったとその時はですね助け取ったというかあの稜船が来てですねあのボーを下ろすのをですねあの邪魔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ございますそれからあのそれでですねあの見てみるとそれで後でまあ人命救助という意味ではですねあの薬とかですねあのそれから温めるためのその 따쿠오마루에서는삼진호 선원들을 가까운 일본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구급약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다가뭐대 하고 뭐 진통제 하고 뭐, 진통제하고 뭐... 핀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만 줬는 거라 그래. 그런뭔 뭐 세트든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하고 이 모포 한장 하고 이래 주더라고. 근데 나중에 본게 모포도 주고 뭐또 주고 뭐또 주고 이랬다고 이래더라고. 생색 내기라. 이런 개자석들이 응 어? 그거 쫄아놓고는 그랬다고 생색을 내더라고. 오선장은 당시에 받았던 구급약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구대그니까물 빠져가면 의식이 없는 놈을 갖다가 구대 갖고 뭐할게막거거 하면 더러 더러 갖고 가라 그러시. 막 더러 준다고 딱 놔뒀다가 죽니까 구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해경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학구오마루는 일본 측 영해에서 얘기하자며 일본 무장함이 호위 속에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경위 조사하기 위해서 뭐 따라간 거죠. 일단 따라가 정선 시인데 계속 정선 영해 불응하고 계속 자기 영해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간 과정에서 pc 2 1 5호가 그게 또 하나 붙더라고. 그래 양쪽으로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견제를 하지. 예, 그 배고 안에 이제 견절못 하더라고 음. 견절 하더라고. 양국 간에 그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 우호 국가라면은 그 순간에 한국 그이 저기 뭐, 뭡니까 경비정에게 그뭐 상호 계류해 가지고 사안에 대한 그 확실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우호 국가 간의 관계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국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때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 시간 동안 촬영한 현장 상황을 단 20분으로 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の最初のオリジナルのテープですけれども、これはあの捜査の関係ありましてお出し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けれども。 그요한부분은 에, 오와타이프에 전부 入ってる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で十分だと思ってます。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나머지 촬영 테이프 속에 진상 규명을 위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 일입니다. 대화 더불어 일본 측의 협조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언뜻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쿠오 마루호가 삼진호에게 수차례 그 정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은 우리 삼진호가 정선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다면 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영웅 피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어업 지어선 하쿠오 마루호는 두시간이 넘는 추적을 하면서 정선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삼진호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어업 지도선이 정선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어민들에게 그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포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구 구룡포. 지난 4월 17일 일본 이이지 경계선 침범 혐의로 일본으로 납포되었다 돌아온 기원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 이 부분만 다 남아있고 아, 고기만 남아있고 우러로 다날아버릴수 위로 다 날아가버리고 자, 예,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본 베타조 경제 수역을 0.4마일 넘어 조업했다는 혐의로 해양호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추적당하다가 결국 우리 영의 10km 전방에서 납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 추돌이 있었고 정선을 요구하는 일본 지도선의 행동은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포금탄하고 철탄하고 뭐 얼마나 이게 그 어마마지 자기들은 던진 한도가 다어들서 던진다니까. 어 아, 그래요? 야 네. 음. 완전히 뭐 철탄 뭐 졌다싫어서뭐 나로 어머 뭐뭐 냄새하고 뭐뭐 뭐 완전히 뭐, 뭐 천둥 쓰는 소리 이거. 그. 까만 거 새로 된거 내가 알겠 그거는 던져 보니까 완전히 뭐 대포 한 가지라 이거는. 어, 배에 터져 보니까 마마마. 정신 없더라니까. 그러려고 몸인 들은는 거불러 더 먹고 치지. 정기 뭐 하지? 그렇 달러 가야지. 그, 그 오차별적인 페인트탄과 포금탄 앞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미 여가가 옆에 오니까 이제 그냥 급이 나가 치고 안을 두르는 거지 항운로 자꾸 안을 쪽으로 는 거지 침범했다는 건 전혀 모르지 네, 침범 했으면 우리는 피해 부지고말이습니까 음. 일본 어업지도선은 침범 여부를 기정사실화하고 강도 높은 추적을 한다는 것인데 지난 10월 3일 일본 지도선의 추적을 받았던 강원도 동해 부성어 역시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든 이래 보니까든 허연 배가 앞이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래. 이리지 그했어요 그래도 말 없이 이제 내가 항의하니까 뒤따라와요. 어, 따라오면서 이제 정지 신호 내려요. 그럼 내가 어 지도선을 불러달라고 했거든. 말안 통하니까. 당시 부성호 선장은 고의적인 침범이 아님을 선명하기 위해 한국 지도선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일본 지도서는 이를 목살하고 물대포로 위협을 가하며 강도 높게 정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해경의 출동으로 나포는 면하게 된 부성호 선장.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물대포에 깨진 유리 파편들에 맞아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통기이한 씨가 물 뿜는 거. 이것은 맞풍더라고. 깨지 대지 탐아가 맞 깨지는 거예요. 장사면 침술 당하는 이런 행패일하요그리처 뭐 그런데 당시 부송호의 항적 기록을 네. 살펴보면 일본 측의 이런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송호는 일본 이이진의 조업 허가권이 있는 배였기 때문에 일부러 침범할 필요가 없었고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조류에 밀려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업하다 밀려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자기들이 있는 그런 허가된 배인데 괜히 일부러 불법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항적 기록이나 그런 어떤 다른 정황을 볼 때는 조업 목적으로 일부러 들어간 거 아니다. 위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다 정황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강력한 단속만을 행사하는 일본 지도선. 우리 어민들은 일본 지도선에 납포되면 무조건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돼 있어. 우선 도주부터 한다고 합니다. 나는 2 100만 원 벌금 내고 배수리비 8만 들고 한달 전기 모아가 조금 모아고 어마 결국은 그저 벌금을 갚으려 하면은. 전생까지 약 그리 빼 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2 0 몇백만 원에서 만원 벌금 맞아 가지고 그 뭐. 처분해도 그 처분해도 그저그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살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앉아 알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저뭐더갈수 하게 되겠습니까? 1999년 한일 어업 협정 개정 이후 3년간 일본에 납부된 한국 어선 총 65척 올해만 일본에 2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선 명령에 순응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조정 실수로 일본 이의지를 넘어가게 된 진흥호는 일본 지도선에게 물대포를 동원한 정선 명령을 받습니다. 삼진호 사고 직후라 침몰 위협을 느낀 선원들이 우리 해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인근에서 단속 업무 중이던 한국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지도선 안에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진흥호의 선장을 데려갔고 결국 일본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만 엔의 벌금이 지워졌습니다. 저배 선임은 다잘 알아요. 정성 명령을 내려도 한 번만 잡아가지고 배하고 그냥 끄시고 가면은 벌금이 말이지 25만 앙이 아니라 250만 앙이 더 되는 게라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 낳고 도주를 하는 거야 도독이 우리 집에 도독이 들면은 도독이 담 넘어가 도망을 한단 말이야 서라 서라 해갖고 안안 안 서면 바로 막총쏴삐고막 칼로 찔러 죽여 삐고막 그게 일본법인가 싶어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아니오 뭐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가서 갔다 배 까란 잡히면 되는 기라 저놈들은. 어? 네, 결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는 얼신도 말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우리 측 수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 어선이 납부된 경우는 작년에 한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어선들은 우리 수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우리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일본 이이지 근처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부산에서 근해 어선을 타고 한일간 이이지 경계선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30톤 규모의 작은 선박이지만 예전에는 한번 조업에 나설 때마다 며칠씩 밤샘 작업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배의 위치가 어디죠? 이게 지금 우리 출항해가 작가한 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요, 요, 요 녹색 선이 이게 2세트 선이고 이런 에서 보고 다니면 거기한 뭐, 뭐, 상자, 두 상자 그렇고 이세트어 부근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아니면 보기 없어요, 없어요. 한일 어업협정으로 이지 경계선이 생기면서 조업을 할수 있는 어장이 턱없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이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민들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뱃일에 흥이 난리가 없습니다. 이젝트 이 기준에 이젝트. 선 기준에는 지금 이 상태에 면은 거기 한 되거든요. 분도못요분도안된다 99년 개정된 한일 어업 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우리 정부는 어민들로부터 일본과 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개선해가지고 음. 수심 좋은 데는 지금 싹 끊어가지고 음. 이제 선이 왜 이렇게 지금 말했다나 어? 반짝 잘라가 이제 또 끊어 끊어가지고 한일협정 해야지 왜요런 식으로 해가 좋은 데를 다가 갖고 음. 아주 먼데 수심 짙은 데만 우리나라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그런 거 있지. 그 협상에 상당있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할수 없지만은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쿼터 너무 많고 일본이 일본 연안의 어떤 어장이 더 풍부해지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장성이 떨어지므로서 일본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어선을 일본 연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이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밀려 황금 어장을 빼앗긴 데다가 가뜩이나 황폐하고 좁아진 우리 바다에는 배들이 넘쳐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94년 이후 감척 사업을 실시했지만 연안어선 허가권 남발로 2만 척 정도가 늘어나 사실상 연근에는 잡을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연안선들이 그 허가 나와 있는 자체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 바다는 뭐. 좁고 배는 억수로 고그니까요 국민들이 살아갈 길이 좀 한막하죠. 들이 94년부터 어, 그러니까 유엔 향법 해방이 발효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죠. 우선 감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늦었습니다. 이미 자원이 상당히 남획이 된 상태에서 구조정 사업에 들어간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해 여선 중점이지만은 35% 정도 감척을 합니다. 또 연안 여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에는 어, 허가를 원하면 다 해줬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시작한 감척 사업으로 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감척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소형 저인망 어선들, 즉 고대구리들입니다. 그동안 이들 소형 저인망 어선들은 뻘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바다 밑바닥부터 치어들까지 싹 쓸어가는 조업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소형 저인망 어선이 3천여 척 이상. 그러나 이들도 잡을 물고기는 줄고 단속은 강화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부산에서 니다 부산 나무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여기 먼데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 거기서 안 잡히고 거기서 예를 들면 먹고 자기 코트를 가지고 멀리까지 보기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법인지 알면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 정부에서 감정부 해줘부이할 뭐, 필요가 뭐였으니까 말라리 독이 감서 이런 사업 아끼니까 국무원께찾어보고 배운 것도 없고, 국 공무원 찾아서 를 계속 탔기 때문에 지금 다 나이가 다50뭐 사십, 칠십, 넘 넘었습니다. 넘기 때문에. 감척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어선들은 결국 고기가 많은 먼 바다로까지 조업을 다니다 일본 지도선에 변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고기 없으면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안 되면 일본 여기로 쳐들어 가야지 죽든지 살든지 만 이래 저래나 전화 죽으나 다 가지 아닙니까. 뭐뭐 죽으나 뭐, 뭐 막아서 죽으나 뭐, 감아가 죽으나 맞다 가지 아닙니까. 일본 이지 접경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 어선들에 대해 일본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맑은 날은 부산 땅이 보일 정도로 한국과 가깝다는 대마도 북단 사스나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네 파씨. 네파가네 ああではにあそこまでこれはてくわやっぱ何もかも取っていくけんでしょうね小さい魚もみんな取っていくでしょうん網やけん何もかも取るでしょ普通そのうん一個の魚をめあのなんていうかな小さいの一個の魚をこう目的にとっても他の魚もいっぺんに入るでしょうん小さい魚とかうん なんかの事業とかなのが入って出てうんもう出ても自分たちの思うように引いていくわけよね船がねだからあのほら漁具を切ってそういうあの事被害がやっぱ発生してくるわけよだから私に一番言いたいのはなぜその許可のない船が操業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ねそれをやっぱ韓国の方もやっぱ取締りまあねこれやっぱちょっともうお宅に悪いけどまあじゃないかとね取締りがねまた取締り強化してもらえばねそんなこともないんじゃなかろうかと 일본에도 소형 저인망 어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소형 저인망 어선들을 양성화하여 정해진 장소와 시기, 어구 규격을 지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소형 저인망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연안에서 일본 소형 저인망 허가 어선을 만나봤습니다. 아, 금시라 인지로 아름다운 데서 하여행 료 사례 나이도 거로 으 서류가 나의 도마 이럴역 시에 갚まあ다 오사리 다리 마あ파키마 부부 지교 실적 목표를 줄 아는 일본 소형 저희망 선박에는 우리나라 어선에는볼수 없는 낯선 장치가 눈길을 끌었는데 국물에 걸린 치어들 살리기 위한 배수 시설이었습니다 노유사교 시켜라 시험 아고라노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기야또이케스니가을 아, 이카스? 이스일본은 이미 2, 3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치어들을 연안에 방류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연안 해안선을 따라 많은 예산을 들여 인공 수초를 심어 기르는 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꾸준한 연구와 지원에 좋은 어장을 만들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일본의 연근해 어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상태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가꿔오 자신들의 어장을 한국의 소형 어인망 어선들이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현실을 절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あの、ま、韓国政府がですね、長年にわたって国内法でも認められてない小型トロール漁船のですね、取り締まりをなぜ放置してきたのか。私はこれが全く理解ができないんです。あの、日本の EZ の中は日本側が支援管理をすることができる区域でありまして ええそれに対するうう重大な挑戦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あそれが0 네, 1一であろうとですねええなんであろうとおおわれわれはこれに対してええきとした対応断固たる措置ということ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日本の鎖国水力保護維持の十分に家が神とはまぬ 자기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타국 어선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그 단속만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자리 다툼은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선을 서해안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차원, 우리 한명보다 하얀 진창. 지난 11월 17일 목포 해경소속 경비정 첫 육호함. 한국과 중국 사이 바다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생겼습니다. 올해 6월에 시작된 한중어협정으로 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단속 활동을 하던 중 우리 수역 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발견한 해경함이 임시 검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으로부터 정당한 조업 허가권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 받은 기간에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장비로 조업했는지 조사받게 됩니다. 중국어 하얀 매육 따위. 아? 아, 9월에는쪽에서 많이 잡히고. 10월, 11월에는 한국 연안 연안에서 많이 잡힌다 n g u You are, you are, y 지 u are. Myestonima, the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aga n a 음. 올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성 건수는 무려 124척 특히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6월 이후 73척이 나포되어 불법 조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벌금만 도총 1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제주 해경에 나포되어 있는 중국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音> 我们对这个帕达性学域根本是没有政府没有宣传过的没没听过的所以我们这个这个船长啊就在下面修机器我们那个船就拖进来的这个是我们意没有没有不是有意进来的嗯全属是无意的이들은 <音>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벌금을 부과해야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家里有那么多钱有边没有钱叫不起来那你是不打算叫 <笑><笑> 앞으로 4년 뒤인 2005년에는 한중 과도 수역이 베타적 경제 수역으로 전환되는데 자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일간 어업협정에는 추적 단속권만 보장되어 있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일본측이나 저희들이 그 일본측이 한국어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나 한국이 일본, 어선, 중국어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현재까지는 정당한 추적권 행사를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어선이 어선에 대해서 그 상대국의 정부 관선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음. あの日本の違反に対する取締は日本だけができますから。この違反に対して韓国の会計庁は取締権を代行す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になってます。어어 음. 어 음. 그렇다면 추적 단속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사고가 일어난 지두 달이나 지났지만 삼진호 사고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싶어 좀가보내싶어도서 내가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런 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다가 졸지에 바다를 잃어버리게된 유시는 이 모든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대어리어서 선장 얘기 들어와요. 저게 얘기할 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지 침범으로 인한 추적권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박이 충돌하고 급기야 침몰하게 된 것은 추적단속권 보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추돌을 해서 이게 그 전복되더라고요 배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긴급추적권의 권한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거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전례는 없습니다. 추적권에는 그건 저 그냥 극한 경우는 가지고 가서 그 추돌해서라도 하라 이런 멋은 뭐, 없어요. 추적권에 포함된 건 그건 나포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그러니까 추돌해서는 이게 범이니까 피를 입혀가면서 까지할수 그렇게 돼 있지 않은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극 단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진호 침몰사고의 관건은 일본 어업지도선과 삼진호. 과연 어느 쪽이 고의로 추돌하려고 했는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고의성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다한 건지 일부러 참 추돌을 하려고 해서 박은 건지 내용 성격이 틀려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그 책임 문제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양측의 주장이 만약에 그 입증되지 않는다면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명쾌합니다. 원인이 불명일 때는 반반으로 나누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 아주 건전한 국제적인 상식에 의해서 보더라도 일본 측의 정, 전혀 무책이다. 아, 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전혀 무책이다. 그런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공동위원회의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책임도 뭐 가령 40%다, 50%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자국의 수역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수역을 보호하는 일이 다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단속이와만 하는지 삼진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문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넓다 해도 바다 또한 우리 바다가 있고 또 그들의 바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남해 바다까지 침범해서 고개를 잡는 것은 물론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제바다 지키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해가면서 단속에 나선 일본 측의 저사는 해도 너무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리 어장 지키기와 어민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p 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